왜 귀가 너무 빨갛냐? 어부끄러워 <웃음> <웃음> 짧지만 길지만 적당한 머리 맞아? <웃음> 네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손님이 좀 머리를 많이 길러왔어요. 오늘 어 콘텐츠는 투블럭인데, 블럭을 낼때 어떤 식으로 내는지 이렇게 들어놓은 데만 올려서 그냥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드는 곳을 어디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 앞쪽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제이 원래 없었죠 그렇지 아, 좀 안타깝지만 없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가려줘야 돼요 어디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가 잘랐기 때문에 어그 라인 정도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를 잘랐는지 투블럭 했을 때 이렇게 길러 왔어도 어, 긴 부분과 이런 짧은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만약 이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뭐 오셨을 때이 부분들을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완전히 위쪽으로 싹 빛을 이렇게 빗질 했을 때 제일 많이 길러 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이 부분을 제가 밀었던 거예요. 투블럭 할 때. 근데 이제 미느냐 아니면, 어, 약간 좀, 약간 좀 길게 소프트하게 자르느냐. 그두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밀어달라고 할 때는 거의 뭐3 m m 어4 m m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라드리면 되고, 조금만 정리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리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면 이 부분만 밀어주면 그 손님은 어 일단 라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싫은 소리도 안 하실 거고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시고 밀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쪽 뒤에 라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어 약간 상고형으로 갈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요즘은 투블럭을 치고 밑에 라인은 상고로 연결 이 부분들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어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블럭 상고를 쳐주시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손님들도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어 머리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투블럭 라인 자체에서 딱 잡았을 때 최대한 위로 올렸을 때 여기 떨어지는 부분을 놔두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놔두고 거의 이런 식으로 먼저 올려놓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약간 이 정도가 좀좀 좀 이렇게 들어갔죠 머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잘해 주시고 옆라인 같은 경우 우리 손님은 조금 짧은 투블럭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너무 바싹 치면 또어 생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떠 가지고 미울 수가 있어요 너무 바싹 치면 그래서 정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소프트하게 칠거예요 소프트한데 조금 짧지만 길지만 적당한 머리 맞아 <웃음> <웃음> 믿고, 믿고, 믿고 하는 거. 아 어, 어, 그래. 어, 알았어. 떨지 말고. 위에 부분들 소프트하게 자를 거니까 위에부터 잘라주세요. 이거 대고 미는 거는 좋지만, 밀고 뭐한 23mm 뭐 이런 거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게 되면 실력도 많이 안 느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좀 자르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를 때 90도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세요. 이 부분을 너무 짧게 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 부분 윗부분이 위에서 놀때 너무 헐렁거려서 아마 우리 손님은 손질하시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차도 우리는 어, 말씀을 드리면서까지도 이 부분은 조금만 남겨주시라는 거그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대신 손님이 원하면 밀어주세요 예, 그때는 미세요 뭐 어떻게 할수 없죠 근데 손님이 원하지 않고 초보 명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머리를 좀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라인을 살살 이렇게 잡아 가지고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윗부분을 이렇게 90도로 머리를 잘라 주시는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울 많이 보시고요 거울 많이 보시면요. 손님들도 약간 틀어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살살 짜 주시고 옆에 구렛나루 약간 이런 라인 관자놀이 쪽 라인 이런 부분도 살짝 살살, 세요그 살살. 관자놀이 쪽 이쪽 부분 우리가 일명 더듬이라 고 그러는데 이 부분 자를 때도 마찬가지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살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라인적으로 깔끔해졌죠. 예. 그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머리 이부분을좀 잠깐 놔두세요. 일단은 요런 라인들 하고 요 윗부분을 놔두시고, 이쪽 옆에 귀위귀 귀 밑에 쪽이 네이프 부분을 자르는데, 이 라인 같은 경우를 자를 때는 어, 좀 약간 그냥 그대로 두고 이걸 들지 마시고, 이 윗부분은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그냥 할 거예요. 위에는 일단 놔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를 살살 이것도 한 80도 정도 들어서 요 부분이 좀 펴있죠. 그래서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좀 올라가는 머리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내려 주셔가지고 그대로 바싹 밀지 마시고 이대로 살짝 라인만 잡아주시면 일단 어, 괜찮아요. 딱그 정도만 요 정도만 그리고 보여 드리고 그때 한번더 잘라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라인적으로 살살 한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밀어 주시면 그리고 위에 머리도 위에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위 아래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이렇게 해서 살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머리 나온 부분을 이렇게 내려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핀셋으로 여기를 꼽아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뻗쳐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살짝 뿌려 주세요 그리고 많이 뿌리지 마시고 약간 물 살짝 뿌려 주시고 그 윗부분을 가위와 빗으로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해 주시면 어쨌든 오늘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거 영상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빗하고 가위를 이렇게 만져서 딱 어떻게 만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귀가 너무 빨가냐? 아유, 부끄러워요. <웃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 요거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머리는 이렇게 좀 잘라 드렸고요 마무리로 똑같아요 위에 부분을 살짝 걷어낸 상태에서 이 속에 있는 머리 요몇 가닥 있는 머리를 질감 처리를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숯가위로 약간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되게 굉장히 가볍고 내려가죠 많이 안 잘리고 잘 보시고 이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우리 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투블럭으로 잘라주시면서 밑에 라인은 상고형 머리로 해서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자, 블랙형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노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네. 꼭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